<웃음> 따라란. 안녕 난 저녁 먹으면서 잠깐 왔어 치킨 왔어 치킨 왔어 잠깐 쉬는 시간이라 잠만 깐 음, 맞아. 치킨 먹고 있어. 지금 그 뭐야? 뭐지? 이름이 뭐였지?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웃음> 굽네 불금치킨을 시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뭔가 굽네 느낌 같지 않게 뭔가 좀 기름지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음, 근데 약간 맛있긴 맛있는데 뭔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내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야 음. <웃음> 아.. 택배 일단 지금 건이 없어서 오면 말할 건데 우선 어떤 상황이냐 일주일 전에 그 건아기가 먹던 폴틴을 받았거든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저번에 먹던 게더 맛있는 거야 일본에서 직접 사서 온 건데 그게 더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해외 구매해야겠다 를 해서 일주일 전에 해외 구매를 했는데 어 지금 이제 택배가 왔는데 뭔가 애가 이상해 너무 납작한 거야 박스가 일단 분명 두 개를 시켜서 그게 좀 부피가 있거든요 무게도 좀 있고 뭔가 이가 이상해. 그래서, 아, 설마, 잘못 왔나? 한... 그래서, 그, 이름이랑 그막 주소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나, 내가 맞아. 그 상, 품 그, 것도? 마, 다 맞아.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아, 무조, 무조건, 무게가 일단 무조건 아니야. 내가 한 반쯤 먹었을 때도 저 정도 무게는 안 됐는데 두 개나 시켰는데 무게가 이렇다? 그래서 뭔가 아 이거 절대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그래 혹시나 싶어서 열어봤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역시나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네이버 그 쇼핑 들어가서 그거 그 무슨 신청 반송 신청 막 이런 거 있길래 했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또안 받고 그래서 뭐였지 이거는 그이 상품은 뭐가 안 된데 그 택배 기사님이 와서 가져가는 게안 된데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직접 보내거나 뭐 아니면 이미 보냈습니다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미 보내진 않았으니까 직접 보내야겠네 하면서 일단 신청은 했어 방금 신청했어 또 버블에서 당장 반송해 당장 <웃음> 나한테 화내더라고 <웃음> 왜 나한테 화내 <웃음> <웃음> 나한테 자꾸 버블로 화냈어 다들 <웃음>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뭐 건이한테 부탁해보고 안되면 그냥 뭐 나중에 쓰지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나한테 무슨 소리야 너 부자야? 이러면서 버블에서 나한테 화냈어 다들 <웃음> 아... 그런가? <웃음> 나안 울어. <웃음> 아, 이, 아 이게 하나에 15만원이 아니라 두 개를 시켜서 15만원이 된 거예요. 음. 배송비가 비싸길래 두개 시켰지 <웃음> 아니 근데 프로틴을 뭐 직구까지 <웃음> 아니 이게 맛있었어 내가 먹었는데 되게 다른 프로틴이랑 좀 다르게 좀 맛있고 약간 미숫가루 같았어 응. 그래서 김건학이 준 프로틴 있긴 한데 그거 너무 맛이 없어 무 약간 프로틴이 커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초코 맛인데 분명 <웃음> 두개 시켰는데 잠, 잘못 온건한 개잖아. 개수도 안마 잘해. <웃음> 그러네. 가방에 두 개라도 들어있었으면 억울하진 않지. 그래도 억울한가? <웃음> 억울해. 맞아. 두개 들어있어도 억울한 거야. 억울하지 않지가 아니지. 두개 들어있어도 억울한 거야. <웃음> 그아그이 말도 맞네. 가방에 두개 들어있었으면 더 화날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그거지. 일부러 그렇게 보냈다는 거잖아. <웃음> 나왔으면 잘못 온거 기다리는 동안에 정신적 피해보상도 다 받아냈을 거야. 뭐 그러,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어? 택배로? 근데 이제 아까 아쉬운게 뭐냐면 일주일을 기다렸다는게 아쉬운거지. 음, 해배송이라 오래걸려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러면 또 오는 또 일주일 걸릴거 아니야. 어, 난 그때동안 그걸 못마셔가지고 이제 살이 찌겠지. 어허. 맞아. 근데 다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분도 굉장히 나한테 미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만약 이걸 보, 만약에 보신다면. <웃음> 근데 어떻게 가방이 온 걸까? 참. <웃음> 왜 가방이지? 음. 송장을 잘못 붙인 거구나. 괜 맛있냐고요? 먹을 만해. 먹을 만해. 음. 아 근데 나 밤낮 바뀌어서 어떡하지? 진짜. 이게 어제 <웃음> 밤 어제랑 엊그제? 밤낮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다시 바꿔야 돼. <웃음> 이틀밤새면 원상태로 돌아오. 근데 내 몸이 원, 원상태로 안 돌아와. <웃음> 내 몸은 어떻게 그런내 피곤함 음 <웃음> <웃음> <웃음> 김 밥이랑 먹어. 아, 근데 이거 밥이랑 먹어도 괜찮을까 이게? 음, 아 어, 모르겠어. 이거 밥이랑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불금치킨 응? 음? 연결이 불안정하대 와 와이... 응? 음? 됐다 <웃음> 오늘은 토요일인데 맞아 맞아 서 저는 치킨 어디 부위 좋아해? 저는 가슴살 좋아해요. 이게 나는 닭가슴살이 막 그렇게 막 뻑뻑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다들 막 뻑뻑하다 하더라. 응, 음. 다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닭가슴살 먹을래? 닭다리 먹을래? 이러면 그냥 그날따라 다른데 그냥 닭가슴살을 먼저 먹긴 합니다. 인터넷 잘안 안돼?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계속 끊겨? 데이터로 켰어 괜찮아? 짭짭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럼 아무 소리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내고 있는건데? 괜찮아? 안 내도 돼? 짭짭 소리? 흐흐흐. 보자 소야 탈색하고 싶지 않아? 탈색 안 해? 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랜만에 하고 싶긴 한데 아, 잘 모르겠다 뭐, 이미, 돼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난 모르겠네. <웃음> 나 <웃음> 몰라 나 몰라 <웃음> 목요일에 확인한다고? 몰라 진짜 몰라 난 몰라 난내 머리가 안 보여 지금 그래서 몰라 누가 나 어? 그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탈색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 왜 <웃음> 이러냐고? 흐흠, <웃음> 탈색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 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탈색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근육통은 거의 다 나았어요. 하하하하. <웃음> 으아. 어 이상하게 나만 나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밤낮이 바뀌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피곤해. 일어나도 뭔가 피곤해. 뭔지 알아요? 아역때 달리기하고 시무룩했지 이래. 근데 난 되게 이게 반반이었어 뿌듯함도 있었고 뭐 아쉬운 것도 있긴 했었지 근데 오히려 좀 뿌듯한 게 많았던 게 뭐냐면 어아 내가 진짜 잘 살았구나 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 왜냐면 약간 그뭐라지 처음 아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 음 이게 처음 이 뭔가 아이돌을 이제 뭔가 준비 과정을 하면서 약간의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그 다리가 너무 굵은 거였어요 제가. 다리가 너무 굵은 게 근데 이게 또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근육이 그런 그거 알아요? 그 근육 종아리랑 허벅지 앞 허벅지 앞쪽이랑 종아리 종아리 이제 뒤쪽 보면 하트 근육 생기는 거? 하트 근육 <웃음> 하트 근육이 생기는 거 뭔지 알아요? 하트그 그러니까 내가 상체가 진짜 말랐는데 그때도 진짜 말랐었는데 하체 때문에 어근육이막 그래서 나 바지 그래서 허리가 항상 안 맞아 가지고 허벅지에 맞춰서 허벅지 허벅지를 딱 맞춰서 사도 약간 딱 맞추는 게 약간 무슨 말이냐면 살짝 스키니 스키니처럼 보이는 느낌 허벅지가 그렇게 보이면 이제 허리가 32인가 를 샀어야 돼요 32인가 를 샀었어야 됐어 응. 내가 어, 너무 굵었어 가지고 그 그러니까, 허리를 줄이자. 아니 이게 응? 음? 아니야. 그게 그때는 진짜 되게 심했었어. 되게 심했었어. <웃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체 근육을 좀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응. 음. 근육을 하체 근육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어 가지고 그리고 스무살 이후로는 뭔가 전력 그렇게 전력으로 떼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떼보니까아 어, 확실히 이게 어 근육이 있었어 있어야 확실히 빠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고 내가 아 어, 그래도 되게 나 열심히 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체형이 진짜 이상했었어. 내가 내가 봤을 때 체형이 진짜 이상했었어. 상체는 말랐는데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웃음> 헬스 하는 사람 보면 하체만 극도로 발달한 사람 약간 그런 느낌 있어. 내가 그랬어 <웃음> 아니 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되게 그 말라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그 하체 하체 때문에 어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었었어. 그거 알죠? 그 엘리 엘리트 교복 보면 이그 줄이는 거 허리 줄이는 거 있죠. 항상 최대로 줄이고 다녔는데 허벅지는 항상 꼈좀 꼈었어. 음. 지금은 진짜 허, 허벅지 많이 얇아졌어 되게 많이 얇아졌어 응 진짜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그렇게 막 축구를 오래하고 해도 그 근육통이나 약간 힘들 축구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이게 세월인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음. 신기한 경험이었어. 으흠. 그래서 그거 그런 거 그거 뭔지 알죠? 그 다리 하체 운동 많이 한 사람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허벅지 이렇게 내려 가다가 파였다 살짝 파였다가 종아리에서 다시 좀 커져가지고 이런 이런 핏 되는 거그 뭐야? 약간 닭다리 핏 닭다리 핏 되는 거 뭔지 알죠? <웃음> 그게 섹시해? <웃음> 그게 매력이라고? 진짜? 아무튼 나그 그게 좀 그래서 많이 뺐지. 아 근데 심지어 데뷔했을 때도 많이 빠진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 더 빠진 거지. 음. 근데 그만큼 어 확실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어 나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 근육을 잃었지만. <웃음> 생각해보면 운동할 시간에 이런 거를 어릴 때는 항상 했었는데 었 그걸 완전히 안 하고 노래랑 음 그런 것만 했으니까 으 <웃음> 그만 빼? 그만 빼? 흐흐흐 <웃음> 환웅이도 허벅지 굵었다는데 그둘 중에 누가 더고 이건 자부할수 있어요. 난 진짜 굵었어. 음. 난 진짜 말도 안 되게 굵었어요. 내가 괜히 덤블링하고 <웃음>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다리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붙이면 지금 허벅지가 안 붙거든요 허벅지가 안 붙어 근데 그때는 붙었었어. 응. <웃음> 근 네, 이것도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옛날 옛적 <웃음> 그래서, 아, 그거, 이거 말해주면 되겠다. 그, 헬스장 가면, 이거 뭐, 체크하는 거뭐 있는데? 그, 이게 해서 체지방량이랑 근육량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다리만, <웃음> 다리만 그, 뭐지? 더 높음으로 나오는? 어. 다리만. <웃음> 인바디, 맞아. 인바디 하면 <웃음> 다리만, 어, 높게 나왔었어. 어. <웃음> 근육량이. 허벅지 치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허벅지에 살을 뺀게 아니라 근육을 뺀 거라서 운동을 안 하면 돼요. 응, 음. 근육 빼는 거는 다리를 많이 안 쓰면 돼. 그럼 잘 빠지던데. <웃음> 이소은 애초에 살이 없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음흠 음 풋스타일 연습은 얼마나 했어? 별로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아쉬워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볼을 만지는 그 감각이 여기서 그 공을 터치하고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슛 정도는 이제 어떻게 감이 남아있는데 드리블하는 감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음. <웃음> 흠 골을 넣긴 했지 브이앱 언제까지 할거냐고?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치킨 다 먹어서 이제 어, 오늘 할 일이 있 있어가지고... 어, 가지고봐야봐야돼 으... 무슨 할일인 어, 비밀이야. 이제 가야 돼. <웃음> 어, <웃음> 말이 <웃음> 말이쁘게 해야 돼. 알겠지? 지금 말이쁘게 해? 안 돼. 그런 이런 말 하면 안 돼. <웃음> 예고도 없이 가네. 아, 예고 지금 했잖아. <웃음> 왜냐면 지금 8시 10분이잖아요 벌써 내가 갈 시간이 10분이 지나긴 했어 그래서 잠깐! 되게 잠깐 하려고 한 거였는데 음. 밥다 먹었어 방금 진짜로 <웃음> 뭐곧 만나게 될 거야. <웃음> 야, 우리 금방 보잖아. 그 2층 버스도 있고. 으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간다. <웃음> 오늘 12시에 티저. 이건 확실하게 말해줄게요. 오늘 안떠요. <웃음> 이건 오늘 12시에 티저안 뜹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음, 안녕~ 갈게~ 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